맥주 한 잔에 풍선, 빨면 맛있겠다. 자 이제 진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건 가짜였습니다. 음! 야! 야 당장 소주 들어.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어, 뭔가 인싸다. 이게 힙해. 안녕하세요. 눈썹 안 그린 재미포유 오늘 제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친구들이고요. 굉장히 썰렁하죠. 네, 한명더올 거예요. 채워질 거예요. 파티룸을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제 파티장 여기 몸만 어. 오면 돼. 진짜 몸만, 몸만 오면, 오면 되는 오면. 이유를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내 거, <꼴>. 드로마블. <주로밥을 웃음> 이거 정민이가. 어, 진짜 이거 진짜 오늘 이걸로 나 오늘 밤새야 돼. 여기 드로마블 응. 3개 있어. 넣고 <웃음> 내 거, 내 개. 고 가도 돼. 하나 놓고 가도 돼. 어, <웃음> 정민이 <놓고> <웃음> 노래방. <웃음> 어머, 당장 나와. <웃음> <웃음> 노래방 피커까지. 있습니다. 신바람은 뭐야? 아 이건 마이크, 마이크 봐봐. 마이크. 이거 야 거짓말 탐지 이거 당장 해. 이 정민이를 위함 이건 뭐야? 아 풀다. 그냥 뭐 가죽, 가죽장갑은 어. 왜 있는 거왜 있는 거야? 누구 접 패러보? 아무튼 아니, 괜찮은 데네요. 마스크도 아이고. 다 놀고 새거 쓰고 가야 돼. 우와. 여기 파티룸 대박이다. 어디? 배우신데? 하나 둘 셋! <웃음> 따라라딴 <웃음> 이것도 다 <웃음> <근데> <웃음>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더 사와야 돼 우리 그러네 저걸로 이렇게. 우리 간의 기별도 안아 주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짜? 게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크리스탈 <웃음> 여러분 이거 진심 다이어터에 필수 어? 이거 칼로리 없는 달달한 음료수 만드는 음료수? 분말 아 분말이요? 어한 분말에 10칼로리인데 500ml에 넣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불문도할수 있어 그럼 어떤 부분을 찍겠다고 한번아 따뜻하세요? 따뜻해요?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따뜻 따뜻 초반네요 야 이거 너무 힘든데나 콧물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언제 불거 앉아있냐? 맥주 한 잔에 풍선 딸면은 <웃음> <웃음> 맛있겠다 뭐하냐 <웃음> <오와야. 웃음> 아 이거 이렇게 묻은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봐, 화면에. 야, 새끼 손톱만. 해. <웃음> <웃음>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사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는 날. <웃음> 데리고 싶어. <웃음> 우리 재미뽀유님이어스레킹을 하신다네요. 제가 원래 손난다면 망가뜨리는 스타일이라서 애들이 저를 못 만지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인위적이에요. <웃음> <웃음> 저 원래 인위적이게 살아요. 그래서 성형했잖아요. 그대로 내려? 뭐야? 왜 하겠다고 네. 한 거야? 뒷전은 어? 나 제... 잘했지. 너뭐 했는데? <웃음> 부었어 나. <웃음> 나 진짜 웃음기 싹 사라지네 야 되게 예쁘게 세팅됐어 <웃음> <웃음> 느낌 있게 야, 내가 이걸 노린 거야 <웃음> 세팅 끝 나름 인스타용 완성 <웃음> 아 그럼 저는 저희 곰돌이 들고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곰돌이랑 맥주 들고 찍겠습니다 기승전 맥주 3, 2, 1 아아단 짠. 짠. 거네. 음. 아 싫어. 아니, 브이로는데자네 그냥 제일 먼저 먹을 텐데. 그냥 소토가 온다 야, 내가 소숟라고 <웃음> 이거. 왜안 먹어? 와. 원래 숙제에서 듣는 전에 먹고 중간에 먹고 마지막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이스타용치고는 잘 먹는다. 보쌈이랑 말았다 면 버러지를 드 거예요. 아니야 근데 양도 응. 적다 뭔가 오기 전데 끝낼 거 같아요. 응. 아아아 내가 맞을게. 어 음. 아아아 여러분 이게 찐 음식입니다. <웃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아. 야 효자게 먹자. 찐 유튜버예요. 찐 유튜버. 좀 넣어주세요. 아더 아. 아, 비용해요. 제가 유튜버로서 또 유튜버다운 옷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준비물이 분명 재밌는 잠옷 챙기기였는데 재밌는 혹시? 아니잖아요 이쁜 잠옷 이고 이쁜 잠옷 귀엽고 이쁜 잠옷 이거 이뻐? 고마 저희도 좀 이뻐 저거 거의 룩북이야 지금 마르디 룩북이야 <웃음> 야너 <웃음> 진짜 내가 너 귀여운 잠옷 썰어 웃겨 <웃음> 자 이제 진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건 가짜였습니다. 저건 <웃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웃음> 저희 마라탕도 시켰어요. 짠! <웃음> <웃음> 아 너무 크니까. <흔인다가. 웃음> 야 진짜 다르다. <웃음> 야, <웃음> 황정민 추억 여행이야. 가훈이 이제 일곱 살인가? 내년에 네. 야 우리 책가방, 아, 옷, 신해야겠다그 신발이랑 그러니까. 네. 내년에 초딩이야. 전다. 말도 엄청 잘해있네. 엄, 어, 유튜브로 야아니 야, 기발려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쏟아지거든. 진짜 말안 해. 니 어, <웃음> 나 진짜 아침 에 일어서 뭐야? 밤잘 때쯤 되면 이가 이렇게 빨려가지고. 가온이 영원잘해 <웃음> 가온이 영원히 말까 음. 가온이 말을 잘하는데 막막 음. 영상 음. 보면서 음. 저는 이제 자랑할 거예요! 음. <웃음> 여시방팩이라 음. 카메라만 들이면 그러더라고 근데 카메라를 안 싫어하는 게신기하더라 음. 음. 가온이 근데 실제로 만나면 엄청 어색해 낙가하는 음. 거 같아 맞아 말안 해? 나는 사람 알것 같아 진짜 힘들 때 보고 왔다 음. 마라탕 왔어요 찐또배기 맛돌이 푸주 야 이거 되게 매워, 매워. 마라탕에 푸주지 안물 먹어봐 음! 야 야, 당장 소주 들어. 야, 진짜 마라탕이 제일 맛있어. 오! 자, 이제 시작되는 아주 재밌는 쓸데없는 선물 교환 씨. 먼저 저희가 사다리를 그릴 거예요 저희는 이거 매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정말 다들 기상천외하고 기분이 나쁜 쓸데없는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펜이 없기 때문에 제 아이라이너로 사다리를 그리겠다는데 참기상천외하주 많이 어. 쓰는 아이라이너니어캣 라이너 그려 진짜 이걸로 그려주네? 어쩔 수 없잖아 펜이 없잖아 너... 이 찬사. 야 원하는 거네개 그리자. 야마려 진짜 볼까요? 시간 초 젠다. 진짜 머리 어. 굴리지 마 이것들. 야 머리 굴릴 수 없어. 이거 손대안 <웃음> 했잖아. 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웃음> 동그라미 넣고 있네. 사위 바이. 빠. 아, 그래? 문에 아, 그래? 둘이 해 봐. 나 2번. 나 어, 3번. 그럼 나 4번. 나, 나 1번. 딴라라야 우리 귀여워라거 지금 중? 아, 어. 어, 진짜? Consumed? 공개. 약간 미연? 좀 되게 예뻐. 어. 예뻐 보여. 뭐예요? 기대하지 말자, 진짜. 어. <웃음> 야 니나키워. <웃음> 야 씨, 야요 초등학생들이 가버렸다. 야오희랑 고급 포장. 야니해보다 얼른. 니몇 번? 2 번. 장민이 2 아, 반. 한다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웃음>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또 또, 아! 못할 걸. 안 돼. 이거 <웃음> 그거야. 손으로 쪼그린 거야? 나 거운이 좋아하겠다. 아, <목소리> 좋은 선물 감사.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마음에 들어. 아 진짜로. 그리고 건강 선 <웃음> 진짜 마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마음에 <웃음> <건강에> <웃음> 들어. 응. 어. 또 <웃음> 음, 누가 먼저 줄 거야? 뭐야? 음, <웃음> 빛나는 마우스피스. 뭐거 뭔데? 내가 막 이빨. 지위생 작업. 장착 핸드메이드.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빨이야?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앞니 깎아서 만든 거야. 얘가 이거 장식. 이야야 진짜 이거 조금 무섭잖아. <웃음> <없어> 아니, 누구 왔냐? <웃음> 아니, 이거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누구 그냥 저 형, 그냥, 그냥 내가 거였어. 만든 거야. 야, 나 이거 안 받을래? 야, 오늘은 일단. 안, 딱, 안, 니 마우스 피스. 이대로 그냥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웃음> <웃음> 흉측한데?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오, 뭔가 인싸다. 오. 힙해. <웃음> 진짜 야, 힙해. 야, 쏘 있다, 너무 예뻐. 무슨 질문을 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웃음> 여기서 내가 제일 예쁘다 생각한다. 진 아! 아! 음. 아! <웃음> <웃음> 나올 것 같은데 짜증 나. 오진야 꺼져라. <웃음> <웃음> 즐거웠다. 오해봐. <웃음> 나는 지금 유튜브 직업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응. 음. 직업 만족도 최상. 아! 오. 아, 야, 미연님들. 우리 정민이 취했어요. 어머. <웃음> 어, <웃음> 어우. 어, 어. 해피을에요 <웃음> <웃음> <웃음> 말을 못하니. <웃음>